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인기그룹 BTS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BTS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공식 입장을 내어 방탄소년단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라며 팀내 최연장자인 1992년생 진부터 이병 연기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렸고, 또한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키트 뮤직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병역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왔다며,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으며, 2030 세계 만남의 유치 지원을 위한 부산 콘서트가 마무리된 지금이, 이를 알려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고 완전 재활동 재개 희망 시점은 2025년이었으나 지금 상황에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입대할 것으로 보이는 진은 이달 말입병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개인 활동에 나서고 그는 지난 15일 열린 2030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부산 콘서트에서 제이홉에 이어 두 번째로 솔로 앨범을 낸다고 밝혔으며 다른 멤버들 역시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는 17일자 주주 서한에서 방탄소년단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하이브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이를 준비해오고 있었다. 단기적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는 일부 멤버들의 개인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준비해둔 다양한 콘텐츠들로 방탄소년단이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BTS는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후보에 들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 국외 시상식에서도 각종 상을 휩쓸며,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앨범과 핫100 음원 1위를 모두 이뤄냈으며, 스스로 세운 기록을 새로 갈아 치우기를 반복하며 유례없는 긴 전성기를 보내는 중인데요. 군 문제는 7인 완전체 활동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었고 그간 방탄소년단은 이를 소속사에 일임해 왔습니다. 올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단독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이거스 개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가 열렸을 때 지는 병역 의무 질문을 받고 회사에 최대한 이임하는 쪽으로 얘기해서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 얘기이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했었습니다. 앞서 열린 하이브 더 시티 프로젝트 관계자 간담회 당시 이진영 하이브 cco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멤버들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힌 점 2020년부터 병역 제도가 변하기 시작한 점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고 그러면서 아티스트들이 혼자서 병역 관련 의사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일임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c c u 는 시점을 예측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다. 본인들의 계획을 잡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어한다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아티스트에게 유익한 결론이 날수 있도록 회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 이번 국회에서 방탄소년단군 문제가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한 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e cco의 발언이 유별났을 뿐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고 입대가 임박한 멤버 진은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2020년 11월 열린비 기자간담회 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 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응할 예정이고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멤버 슈가가 어거스트 디라는 이름으로 2020년 5월 발표한 믹스테이프디마이 d-2에는 당사자보다 제3자가 군 문제와 관련해 말을 얻는 행태를 꼬집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곡이 실리기도 했었고 가사에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들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새끼들 싸그리 다 닥치길 이라는 구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슈와의 앞장선 정치권에서 일찌감치 이슈모리에 나선 인물은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하트경 의원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전티어와 Love Yourself 결 엔서로 한해에두 장의 앨범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2018년부터 불을 지폈습니다. 한 의원은 병역특례 리스트의 순수 예술 분야 우수자는 있으나 대중음악은 빠져 있다며 병역특례 리스트는 많든 적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받아야 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0년 9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에게 기존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소집 연기를 한다는 게 유지였습니다. 당시 박양호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모종아 병무청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이 병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성까지는 연기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동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대사를 맞자 다시 한번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8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월드엑스포의 경제 효과가 61조로 기대된다며 방탄소년단과 함께 홍보 활동에 전념하고 싶고 이를 위해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그가 예를 들며 설명한 대체복무 기간은 34개월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사안을 여론조사를 시행한 후그 결과를 참고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고 중대 사안을 인기투표에 붙이듯 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따가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병무청 국감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경역 의무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BTS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는 방탄소년단 단체로 잡힌 마지막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멤버들과 팬들 사이에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홉은 이제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방탄 멤버들도 아미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 된 믿음으로 이제는 미래를 한번 그려가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렘은 저희 앞에 무슨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저는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건이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테니까 제이홉 포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디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국은 아무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 형님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다. 끝이란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달려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며 앞으로 또 10년이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입대 소식을 들은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들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반응이며 군대 문제로 향후 활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오히려 전원 병역 의무 수행을 결정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을 환영하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방탄소년단의 입대 결정에 대한 여론을 알아볼까요? 그래 군대 가야지.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해라. 모범이 되는 행동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진 대한인입니다 응원합니다. 잘했다.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지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잘 생각했다. 군대 문제로 여론이 갈리도록까지 할 일이 아니었다. 이들의 좋은 선례에 따라 앞으로는 BTS도 군대 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을 질책할 수 있게 되었다. 군대에서도 이들의 장기를 살려가면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BTS의 군입대결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명한 선택을 한 BTS 멤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군복무도 열심히 하고 저녁 후 다시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